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끈세상 이끈따로 입니다 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뭔지 음. 사, 상처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음,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는 사람 제가 어저께 댓글을 쭉 보는데요 어떤 분이 너무 간절하게 댓글을 달았어요 음 그래서 밤에 엎치닥지치다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딱히 도와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 왜냐하면 그 마음을 알죠. 저도 사람인데 왜 모르겠어요. 어, 너무 간절해가지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음. 그래서 아침에 어, 주제를 하나 뽑았어요. 무슨 주제를 뽑았냐면은 이 인연이라는 것이 사람 뜻대로 안 돼요. 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 머무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싫다는데도 그냥 싫어서 그냥, 그냥 몸서리가 치는데도 좋다고 둘러붙는데도 재간이 없고 참왜 사랑은 이렇게 항상 엇박일까요? 어,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멀어져가는 인연 매달려야 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 매달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쯤은 매달려 보는 게 좋아요. 재해를 원한다면. 왜 그럴까요? 라고 하면, 이건 사람의 심리인데요. 음. 한 번은 진짜 진심으로 매달리면은 그 사람이, 어, 떠나가더라도 이 뇌리에 각인이 된대요. 그러면은 떠나가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그 재혼, 어, 그 그러니까 초혼해서 헤어질 확률이 좀 높죠, 요즘엔요. 그렇지만 재혼해서 하, 헤어질 확률이 초음보다도 더 높대요. 그럼 재재혼은요. 어 갈수록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고무신을 꺾어 신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이 대가 있다면은, 돌아올 확률이, 어, 꽤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음, 매달려, 매달리게 되면 그때는 싫어서 뿌리치고 갔더라도 어 나를 버리고 가 한마디로 환승이죠. 환승이나 양다리. 양다리는 두개를 거쳤다가 두개다 잃어버리는 거고. 근데 저기만 나를 사귀는 도중에 양다리를 거쳤어. 그런데 나한테 발을 빼고 그 사람한테 가는 건 환승이죠. 어. 비록 환승이라 할지라도 이 나이가 젊은 친구들은 돌아오는 게 약간 조금 힘들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돌아올 확률 조금 더 높다고 봐야 돼요. 근데 다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준비한 카드니까 이 카드 이네개 뽑아놓은 것 중에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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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멀어져만 가는 인연 음, 매달려야 되나 음, 기다려야 되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봅시다. 이, 이 주제를 뽑으면서 생각난 노래가 있어요. 음, 남의 슬픈 인연 음, 멀어져가는 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라는 가사가 있죠.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이 이게 마음에서 놓아지지 않는다는 게이 음, 남자들이 왜 이런 마음을 모를까요? 음, 그 연애의 심리를 보면은 남자들이 어그 다시 돌아오게 돌아오게 시, 돌아오게 왜또 말을 더듬어 <웃음> 돌아오게 쉽게 돌아오고 쉽게 만드는 아왜 이렇게 말이 어렵죠 <웃음> 돌아오게 식, 돌아오고 쉽게 만드는 여자의 특징 어음 보면은 나한테 헌신적으로 해준 사람을 꼽아요 어, 근데 그게 말이 쉽지 그게 헌신적으로 해주기가 쉽나요 어, 제가 아침이 너무 아침이어서 목소리가 다운됐을 수 있어요 좀 양이 부탁해요 리딩하다 보면 목이 풀리는데 어, 너무 아침이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오늘 여기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리딩을 해놓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음.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음. 이 1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생각이 너무너무 많다 음. 생각이 많고 그냥 이, 이 카드의 느낌을 보면 그냥 이에요 그냥 음. 여러분, 혹시 헤어지실 때 매달리신 적 있어요? 어, 여러분 성격에 보면, 음, 이 카드에서, 어, 아, 조금 밝게 해야겠다. 너무 처진다. <웃음> 왜냐면 제가 목이 안 풀려서, 아, 좀 밝게 하려고 애를 쓸게요. 음, 이 카드 보면 여러분 성격이, 음, 여장부서, 여장부 성격? 어, 털털하다. 어. 제가 이 카드 리딩을 하면서 느끼는 게제 구독자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연이 더 풍부해지는 것 같아. 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죠. 제이 구독하시는 분은 저하고 합이 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사연도 할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지금 이, 왜이 말을 하냐면은, 어, 이 분도 털털하지만 저하고 에너지가 맞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음. 성격이 털털하고, 어, 좀 덜렁덜렁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어, 그러다 보니까 연애가 어떤 면에서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음.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하면은 어, 한번 빠지면 또 너무 또 깊게 빠진다 그래야 되나 순수하거든요. 어. 왜냐면 이것저것 이렇게 따지는 성격이 못돼, 어, 따지는 성격이 못되기 때문에 순수하단 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음. 마, 그 성격 같아서는 확놀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성격이 또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해 왜냐면 약지가 못했거든 음, 사람 좀 약아야 되는데 약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사물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보긴 해요 아뭐 그거 괜찮아 야나 조금 늦을 것 같아 아 괜찮아 천천히 와 조심해서 와뭐 이런 식으로 털털한데 이게 이 겉으로 보이는 성격하고 안으로 보이는 성격은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은 겉성, 겉 성격과 겉성안 성격이 따로 있잖아요. 음 어디 봅시다. 아, 어, 생각이 많다. 어, 왜 헤어지셨는지 얼마나 되셨는데 어, 이분은 맞아. 과거의 연인을 생각하는 게 어, 확실합니다. 어. 왜, 어, 왜 생각을 하냐라고 보면, 음, 어디 보요 딱히, 어, 이유는 아니, 지금 이유가 나왔네. 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왜 아쉬움이 남냐라고 하면, 끝까지 가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끝까지 가보지 못했어이 끝은 어떤 끝입니까하러면 육체적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이 끝은 내가 이 사람하고 있으면서 정말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다. 아니면 음, 뭔가 그때 그 상황에서는 어, 더 발전할 수가 없었던 아쉬움? 어,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전 연인을 생각하는 거다. 어. 뭐, 사연이야, 많겠지. 어, 사연이야, 맞아요. 그, 이루지,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사랑에, 어,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봐. 음. 살아, 아쉬움이 남았다. 그래서 전의 사람을 갖다가, 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뜻대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왜 뜻대로 되지 않나 라고 보면 그 사람은 잘 나가고 있는 것같아 어. 어, 잘 나가는 것 같고 이 카드의 리딩대로라고 뭐 본다면 갑자기 헤어졌다 라고 그러는데 꼭 이게 갑자기 헤어진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게 한 이쯤에 나왔으면 갑자기 헤어진 건데 음, 이거는 헤어졌다 헤어졌더라도 이게, 음, 완전히 또 끊어진, 똑 끊어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직 뭔가가 남았다라는 거지. 뭔가가 남았다. 음, 내 세상에서 그 사람이 아직 완전히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잠시만요. 아, 목이 너무 안 풀려서. 음, 이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타입이 아닌데 어, 생각이 진짜 많다 어, 저기 막 뭐든지 그냥 어, 털털 해가지고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이 양반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음. 이 사람 때문에 깊은 생각에 빠졌다라는 거지. 과연 우리가 음, 헤어진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음, 여러 가지 생각이죠. 어, 그때 그것이 최선이었나? 어, 그래서 여러분이 헤어진 계기를 갖다가 다시 돌아보는 게 아닌가. 어, 다시 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이게 이, 이게요. 음, 뜻대로 잘 되지 않아. 왜 뜻대로 되지 않냐라고 하면. 음두 양반의 성격이 조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음 없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음 조금 어좀 덜렁덜렁 된다 그러면 덜렁덜렁 성격이 좀 급하다 덜렁덜렁한 거 성격이 급하다 그러면은 상대방은 좀 침착해야 되는데 이게 쌍방이다 급한 거 아닌가 어좀 이렇게 좀 다혈질 기질도 있고. 어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대화하다가 조금 안 맞으면 좀 들어보고서 아 그거 아니야라고 해도 되는데 이게 대화가 딱 나서 어 이게 아니야 그러면 말 중간에 딱 끊어버리고 야 그거 아니잖아 어 쌍방이다 어 쌍방이다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다가 보니까 이 관계에 진전이 없었던 거 결실을 맺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결실을 맺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맞으면 또 되게 잘맞아 으싸으싸가 되게 잘 돼요 근데 또한번또 꼬이기 시작하면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 이 사람이 뭘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취지를 갖다가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진전이 없어 이 관계에도 진전이 없지만 대화의 끝을 보지 못한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떤 결론점에 도달해야 되는데 항상 어, 서론에서 맥히는 거예요 이게 책도 보면 서론이 있고 전개가 있고 뭐, 뭐 이런 게 있잖아 근데 항상 서론에서 맡겨 전개도 못한다는 거야 음 그래서 이 관계가 어, 깨지는 내 원인이 된게 아닌가 싶어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 관계가. 기다려야 될까요? 아, 관계가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음, 맞아요. 다시 시작하려면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 어. 어째서요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게 둘다꽁 하는 마음이 없어요. 어. 그냥 서론에서 막힌다, 서론에서 막힌다 뿐이지, 꽁 하는 게 없다. 이 상대방이 기다리면 올것 같은데요, 이거 여기는? 음. 기다리면 올것 같아요. 일단 여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아이고, 이씨. <웃음> 아, 죄송. 죄송. 기다리면 올것 같다는 말 취소. 오기는 오는데, 오기는 오는데, 그닥 좋은 소식을 갖고 오는 것 같지는 않다 라는 거지 음, 왜 그러냐면 또 싸운다 라는 거예요 음. 또 싸워 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일단은 상대방의 마음 말을 갖다 좀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 어네 선생님 들어주면은요 그 사람이요 뭐 자꾸 어, 얘기가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이 여기는 뭐든지 속전속결이야 대면 빨리 되고 안돼도 빨리 끝나 음 뭐든지 뭐든지 속전속결이에요 이 연애는 어좀 그,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은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는 마음도, 집착하는 마음이 없진 않아. 그러면서 실제로 또 맞다뜨렸을 때는 너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대화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다라는 거지. 음.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가 앞에 일을 갖다가 계획할 수 없다? 어, 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뭘 그렇게 속전속결로 끝나. 뭐, 해야, 날로 먹게. <웃음> 그러 거죠. 날로, 너무 연, 연인, 너무 연인 관계를 날로 먹으려고 들면 안 돼. 쌍방이다, 어. 그러면 둘중 하나는 좀 물러서야 되는데, 둘다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다가 보니까, 맞아. 음. 그래서 자꾸 엇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으려면 잘 맞아, 여기는 또. 근데 한번안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양보가 없으니까. 음, 여러분도 다열질 상대방도 다열질 그러다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지. 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시켜도 안 해.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관계가 발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음 항상 이 사람이 이이 이 관계가요 한 번에 끝난 것 같지는 않아 어. 끝나면 빨리 끝났지만 그래도 다, 이 성격이 둘다 털털하기 때문에 또 얘기하고 또또안 되고 또 얘기하고 또안 되고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이 쌍방이 다 조심스러워진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또 말을 해도 제가 또 끊을 거잖아 아, 내가 어차피 말을 해도 제가 끊을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진짜 음, 눈치 게임이다 어 이제 슬슬 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갖다가 서서히 깨달아 가는 게 아닌가. 여기는요. 헤어졌다라기보다는 어, 헤어진 건 헤어진 거지만 이게 뭐라 그러냐면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맞춰 나가는 과정에서 쌍방의 성격을 갖다가 너무 모른 게 아니었나. 음. 왜냐면은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성격 자기 말만 이렇게 이렇게 내말내 내 말만 주장 어 응. 아이고 죄송. 자꾸 덧붙서 그러니까 쌍방이다내 말만 주장하다라고 보니 주장하다 보니까 관계의 발전이 더뎠다라는 거지. 이두분 성격 같은 이두분 성격 같으면 관계의 발전이 더딜 수가 없어. 음. 둘다화끈하단 말이지. 그런데도 이 발전이 안 됐다는 거는 그렇지. 계속 어 내 의견이 맞다, 내 말이 맞다라는 걸 갖다 반복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어, 이될 때까지 나는 안 해! 라고 하고서 서로, 어, 가까워지길 바라면서도 서로 다가가지 않는 게 아닌가. 음, 쌍방이다 그래요. 근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라고 보면은, 남자 쪽이 더 강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네. 남자 쪽이 조금 더 성격이 강해요 여러분도 강하지만 어, 남자 쪽 남자 쪽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봐. 음. 그리고 조금 더 자기 맘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맘대로 하고 싶다가도 그래도 요요요 요, 요, 요 상대 남자보다는 남자분이 봤을 때는 남자분이 지금 성격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보면 돼요. 어, 왜냐면 이건 남자 와 여자 카드가 분명하게 나눠졌기 때문에. 음. 이 남자가 성격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어, 내가 뒤로 한 발을 물러나줘야지 이 관계가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정말 이 사람을 원한다면 내가 물러서야 돼요. 음. 어디 봅시다. 어디 봐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왜 여러분들이 왜 그러는지 알아. 어 왜냐하면은, 하... 맞아요. 노력은 할것 같아. 어, 노력은 한다. 왜 이렇게 됐냐 하면 이 관계가 발전해 나가는 도중에 어쩌면 이 사람이 순간 어, 한눈을 팔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순간 한눈을 팔았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발전하지 못하고 갑자기 어, 여러분들이 성격이 급하잖아. 이 사람도 급해. 아 그냥 때려쳐. 어,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때려치우고 나니까 쌍방이 또 아쉬워 왜냐하면은 이~ 성격이 둘다좀 편안해요. 어, 편안하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그 편안함, 그니까, 이 편안함은요, 어떠한 말을 편안하게 해서, 나한테 달달하게 해줘서 이렇게 편안한 게 아니라,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고 뒤끝이 없다라는 거지. 음,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졌다 할지라도,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유 어, 그래도 제가 착, 어, 그래도 제가 사람은 착한데, 아, 그래도 제가 사람은 괜찮은데,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지. 어, 어떻게요? 어, 둘 다, 둘다 그래요. 둘다 성향이 비슷해. 음, 이게요. 원래 싸움은 일방적인 케이스는 없어. 어. 뭔가가 비슷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 음, 거기서 서로를 알아가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극복해야지 그 산을 넘어가야 그때서부터 이제 피할 건 피하고 넘길 걸 넘기는 어떤 노하우가 생기지 이 연애 초반기에는요 어떤 사람은 연애 때는 상관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연애 초반서부터 막 싸우다가 나중에 안 싸우고 사이 좋 해가는 케이스가 있어요. 음, 근데 이 케이스는 후자에 가깝지 연애 초 연애 초뭐 제대로 사귀지도 못하면서 계속 어 문제가 생겨 나가는 거. 근데 따지고 보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잠시 어, 그랬던 거예요. 음. 근데 그걸 갖다가 딱히 뭐라 그럴 수도 없는 게이 이 사람과의 관계가 그닥 너와 나는 연인이다. 뭐냐 연인일 수도 있었겠지만 딱히 여, 연인이라고 판결 어, 어떠한 그 판결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었다라는 거지 연인으로 가는 과정에서 싸웠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이 나고 이렇게 안 맞고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다른 사람을 살짝 만났다 하더라도 이걸 딱히 따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기분은 나빠도. 어, 기분은 나빠도. 음, 여기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물론 연애 도중에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카드의 흐름상 볼 때는 이걸 딱히 연애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지. 음. 그렇다고 또 딱히 아니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어정쩡한 어, 어정쩡한 사이에 있을 적에 어, 이게 끝이 난게 아니었었나 싶어요 응? 자 어디 봅시다 응. 이 사람이 조금 변했어요. 음, 어떻게 변했냐라고 하면 전에는 조금 성격이 급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됐었지만 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음, 조금 냉정해진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이 관계는 기, 어, 기다려야 기 되나? 음, 어떻게 매달려야 되나? 라고 되고 봤을 때에는 매달리는 것도 조금 그래요 어, 이 사람 성격상 매달리면 은안될것 같아 그럼 기다려야 되나 라고 봤을 적에는 이 카드가 조금 애매하게 나왔어요 음. 아쉬운 점은 있어 어,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게 딱히 음. 아이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지 음. 딱히. 왜냐하면 쌍방이 다 이제는 저걸 챙기니까, 그러니까 저 옛날에는 열정이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이 이게 자기를 보호하려는 어. 시, 그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로 돌아섰다 그래야 되나 그게 남자 쪽이 더큰것 같다 라는 거예요 어, 여자 쪽보다는 여자 쪽도 나도 이제는 슬슬 나를 갖다가 좀 챙겨가면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남자 쪽이 그게 더 강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관계는요 기다린다 라고 하면 조금 어 글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건 맞아. 어, 미련이 남은 건 맞지만, 조금 마음이, 전에, 전에처럼 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음, 점점 갈수록 마음이 조금 완고해진다, 라고 봐야 돼. 음, 그니까, 자기 거를 챙기려는 성향이 강하다라는 거지. 음, 좀 많이 바뀌었다, 라고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좀 내버려 둬야 될것 같은데요 이 케이스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조금 이 사람의 방향을 갖다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냉정해졌다 그래야 되잖아요 어, 조금 냉정해지고 완고해졌어 그렇지만 또 뭐가 있냐 라면또 집착도 생겼어요 어. 그러니까 좀 이기적이 돼간다 라고 볼수 있어. 어, 여러분은 좀 계산을 안 해요. 어, 계산을 안 하는데 예, 계산을 안 하지만 자꾸 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어, 그래도 나도 조금은 요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반면에 이 사람은 어, 그래 나도 챙긴 거는 챙기자. 그래서 자기 뭐, 뭐 뭐 입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어, 이런 것들이 더욱 더 완고해졌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한다 그래도 이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움직여 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은 이 관계는요 그냥 기다려 봐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칼자루가 이쪽 손에 있는 것 같아요 어, 칼자루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아요 음. 아...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 여러분들이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 있을 적에 여러분이 조금 유하거나 좀 나긋나긋하거나 이런 모습을 갖다가 조금 보여줬다면 오히려 지금 여기가 조금 긍정적으로 변했을 게 있는데 이 연애 시점에는 이 연애 초기에 여러분들이나 이 사람이나 너무 자기 주장을 갖다가 내세우고 그걸 갖다가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면은 뭐~ 대수롭지 않게 봤다라든지 어~ 예를 들어서 아~ 어, 난 이게 어~ 난 먹는 걸로 예를 들자면 어~ 나는 오늘 족발이 먹고 싶은데 그럼 아~ 족발 무슨 족발이야 그냥 우동으로 먹자 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은 케이스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그것도 쌍방에다 아,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우동이야 족발이라니까 아, 그냥, 우동 먹자, 그러면. 그럼, 그럼, 넌 우동 먹어, 난 족발 먹을게. 뭐, 이런 식으로 합의가 안 됐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오늘은 족발 먹자. 라고 해서 이 사람을 갖다 한 번씩 좀 맞춰줬었으면, 지금 상황은 조금 달라졌을 텐데, 어, 이게 쌍방에다 맞춰주는 게 없었다라는 거지.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연인의 관계라에서는, 정말 쌍방이 팽팽할 때는, 둘중 하나가, 양 양보하지 않으면 이 관계가 계속 갈 수는 없어. 한 사람이 양보를 해야 돼요. 어, 그러면은 일장일단은 있어요. 무슨 일장일단이냐? 그러면은, 양보하는 쪽은, 허, 어, 어, 속이 시큰멓게 타겠지. 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 연애가 솔직히 가불관계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서로 대화해 가면서 절충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절충이 안 되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절충이 안 되니까 절충이 안 되면 둘중 하나는 양보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양보할 확률은 더 높다라는 거야. 이 사람보다는. 음, 그래도 가, 여러분 쪽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보면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이 사람은 어, 냉정하다 음 어, 전에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열정은 음 열정은 조금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봐요. 선생님 왜 그런가요? 라고 하면은요. 그런 거예요. 연애 초기에는 내가 늘 그러잖아 호르몬의 장난이라고 음 그때는 그럼 이 사람이 변한 건가요? 라고 봤을 적엔 변한 것 같지는 않고 원래 이 사람의 성격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음 원래 이랬었는데 딱 보니까 어 여러분을 갖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그거에요 딸려오든지 아니면 끝나든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취할 건다 취했다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면 이미 어 밤을 보냈다라는 거지. 어. 너무 패폭인가요? 어. 이 사람은 취할 건 취했다고 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지 이 남녀의 관계에서요 어, 남자는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런 거지 다는 안 그래요 어, 다는 안 그러고 어, 실증을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더 좋아져야 되는데 아이 사람한테 이제 볼거다 봤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 거야 근데 여자는 또 달라 음, 진짜 노는 사람이 아니면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이 사람한테 정이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여자는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고 남자는 지배하려는 성향이 이게 이, 이게 다르거든 음, 뇌가 다르잖아 뇌가 쓰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남녀의 관계에서 항상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남자도 여자한테 뒤는 사람 되게 많아 어. 그런, 그런, 그, 특수 경우를 다 빼고, 어, 남자도 여자한테 농락당하는 경우 되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를 빼, 빼고, 빼자면은, 어, 이쪽은, 어, 여자 쪽에서 손해를 본게 아닌가. 어떤 손해? 마음의 손해를 본게 아닌가 싶어. 음 만약에 이 카드를 본 사람이 남자라고 하면 만약에 남자의 성향이 이쪽 여자 쪽에 가깝다면 이 남자가 손을 본 거지 어왜 그러냐면 상대방 여자가 나는 볼거다 봤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근데 만약에 아 내가 내가 이쪽 그더센 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바, 아 보면 돼요 내가 어느 성향인가에 따라서 요거는 자기가 이쪽으로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 필요하면 올 거예요. 어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육체적인 관계가 필요하면 올 거라는 거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선택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유부남인가요?라고 봤을 적에는요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어. 근데 개중에 아주 극소수지만 아주 극소수지만 유부남도 있어. 아주 극소수, 아주 극소수. 음,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 취하러 온다라는 거지 음, 근데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그래서 기다리면 올까요? 라고 하면 기다리면 오기는 와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설, 선택할 문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오는 걸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이 사람이 변했다 그랬잖아요. 변한 게 아니라 여기 이 성격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게 변한 거라면 마음의 심정이 있으면 여기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이 사람이 연애 초기에 어, 이그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냥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었던 게 아닌가. 음 그러고서 그렇게 하고 연애하면서 자꾸 마찰이 빚어졌던 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맞춰줄 의사가 없었다라는 하는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목적을 갖다 일단 달성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맞춰주지 않아도 네가 따라올 것이라는 계산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순진해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카드를 갖다가 리딩을 종합해 보자 하면은 어, 아까 제가 리딩 초에 이 사람이 잠시 딴데 갔었다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 딴데 갔지만 다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연락은 왔어도 그게 여러분하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뜻은 아니라 그 사람을 갖다가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메인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사귀는 건 여러분하고 먼저 사귀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하고 사귀는 도중에 다른 사람한테 갔다라는 거지. 가서 여러분한테 연락 오고 뭐 저기 하고 만나고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저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 양다리인가요? 라고 보면 은 양다리의 확률도 높고 음, 양다리확 확률 도고 만약에 양다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음,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할 때만 와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만나려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드물게는 이 사람이 어, 저기 뭐야 여러분 그 여러분을 갖다 그때 이때 떠나갔 이때 떠나갔을 적에 그때 그 사람하고 아직 어떠한 무슨 뭐 그치. 어떤 뭐 약속을 중요한 약속을 했다던가. 어, 그 사람하고 뭐 어, 드물게는 결혼을 했다던가. 그러면서 어 여러분한테는 개, 가끔씩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이 와 가지고 어 몸만 취하고 가는 게 아닌 거 아닌가라고 어, 아닌가 그러기 싶어요. 다는 안 그래. 극소수예요. 극소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리딩에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어 이미 얻을 건다 얻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뭐한 걸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많고 이 관계가 이렇게 무너졌다라는 거지. 갑자기 깨진 이유가 어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떡할까요? 내버려 둘까요? 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보세요. 음. 만약에 이이 이 지금 그때 갔을 적에 어그 사람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 돌아올까요? 라고 하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어, 조금 어, 그 집착이란 게 있고 자기가 딱 잡은 걸 갖다가 노려들지 않을 거야. 여러분을 노려들지 않아. 음, 왜 그러나요? 라고 하면은 어 하나의 그거지 집착 남자들의 그 소유욕 어, 그 소유욕 때문에 여러분을 노려하지 않고 여러분이 갈라 그러면 또어 잡고 또 잡고 근데 그 잡는 게 그렇게 스트롱하지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이 관계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지. 음. 그 내가 봤을 적에는요 당분간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내려놓기가 힘들지 않은가. 어, 이미 이 관계가 깨졌다는 거 알아요. 음, 알고 자꾸 멀어져만 가는데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갖다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하면 조금 더 두고 보세요 음 조금 더 두고 본다 그러면은 이 관계 어 여러분을 그때 아프게 하고서 떠나갔을 때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지겠지 어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졌으면 밝혀지면 음 그때 떠나가도 늦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때 여러분들이 그이 그때 제꽤 됐지 요게요 요때이 어, 사람한테 어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라고 봐요 음 사귀는 도중에 어, 사귀는 도중에 뒤통수를 맞았다. 어, 그래서 한동안 이 사람이 안 보였지 안 보였다가 다시 어, 뭐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나타난 거죠. 어, 다시 나타났는데 어, 이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은 막막한 거죠. 어, 잡 잡히지도 않는 마음이라는 거지 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니까.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글쎄,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남아있어서 딱히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 여러분이 마음이 남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어요. 어, 여러분이 마음이 남지 않았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어. 음.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남았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은여러분이 마음이 남았으면 이 사람을 내려놓으면은 그 그게 있거든 그래도 혹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그 미련 때문에 이 내려놓은 걸 갖다가 후회할 수도 있거든 음 그럼 가져가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요 가져가면 어, 여러분이 마음이 많이 아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네, 1번 카드. 어,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서 제가 딱히 어, 뭐라고 조언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라는 가정에서 앞서서 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만정이 떨어졌다면 내려놓으라고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그게 제 조언이고 만약에 이게 ing고 이 사람 없이 못 살겠다 그러면 조금만 더 두고 보라 이 사람이 누군지 밝혀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음 그때 가면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싶지 않아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음자 그러면 그때까지 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스탑할 건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네 저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어, 멀어져만 가는 인연 음, 매달려야 하는지 아니면 어,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어디 봅시다 어, 이 관계는 어, 한번 종결이 된거 맞기는 하네요 한번 종결이 된건 맞다 음, 종결이 된건 맞는데 이게 완전한 종결은 아닌듯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카드를 받겠죠 어, 어디 봅시다. 음. 어떤 사람들은 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외하는 거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어, 이해는 해요. 어, 왜 이해를 하냐라고 하면 이 마음이 이렇게 또안 끊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내, 이 사람하고 있는 게 내가 정말 더 행복한데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이 사람하고 있어서 행복한 게더 크면 있어야지 뭐. 음. 정, 인생의 정답은 없어요. 어, 인생의 정답은 없다. 음. 어디 봅시다. 여기는 좀 그렇다 어, 좀 그렇다 라고 뭐, 뭐가 좀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여러분인지 그쪽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헤어진 것 같아요 음,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헤어졌다 어, 라고 봐 음, 그래서 이거는 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갖다가 바라는 게 아닌가? 아니면 어,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할 수도 있지. 선생님 전 아니에요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추억을 할수 있죠. 음, 추억을 하고 뭐 이런 저런 어, 뭐 이런 저런 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하, 하겠지. 뭘 음, 할까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죠. 음, 그 뭐. SNS를 한번 뒤적여 본다던가. 어. 근데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르진 않아. 어.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일 듯 뿐이야. 이렇게 할까 하다가도 아,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할까 하다가 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에, 뭐지? 그 SNS에 좋아요 누르려고 하다가 에, 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예요. 음. 어떻게 할까 고민은 많지. 고민은 많은데 어디 봅시다. 음 혹시 여기는 어디 봅시다? 이 사람이 음 멀리 갔나? 어꼭 어, 물리적으로 멀리 가지 않았더라도 뭐뭐 어, 뭐 멀리 어디 가서 뭔가를 새로 일을 갖다가 아니면 뭐 인간관계를 갖다가 새로 시작한다든가 그런 게 아닌가? 음, 아니면 어 돌아와서. 어 인간관계를 갖다가 다시 맺으려고 한다던가 둘중 하나 겠죠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아직까지 이게 떠나갔지만 돌아오려 하는 건지 그게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떠나간 사람을 생각하는 건 맞아 어, 맞고 이 사람이 떠나가서 음, 떠나가서 뭔가 새로운 인간관계들이나 어떤 그 유대관계 같은 걸 갖다가 다시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렇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왜 뜻대로 되지 않냐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이게 뭔가요? 음. 이 사람이 혹시 아 이것 좀 애매한데? 예 뭔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음 조금 더 볼게 그런 것 같아 음 여러분들을 떠난 예, 떠난 이유가 어, 여러분들을 좋아하긴 좋아한거 맞지만 이 사람이 떠난 이유가 어. 뭔가, 이 사람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고 간 거예요. 어, 계획을 하고 떠났다라고 봐. 실제로 멀리 갔을 수도 있고, 마음이 떠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하고, 어, 뭔가의 계획을, 어, 세우, 누군가를 갖다가 타겟으로 두고, 뭔가의 계획을 세우고, 어, 갔다라고도 볼수 있지. 음. 근데 이게,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어, 뭐가 애매해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어, 여러분 두고 가가지고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게 무슨 아니면 어, 뒤통수를 맞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마수에 걸려 마수에 걸린 느낌? 음, 마수에 걸린 느낌이 들어. 어. 관제가 비춰지는것 같아요. 어. 이 사람은 진짜 잘 알지도 못하고 떼어든 건데 여기 여자가 걸려있는 것 같아요. 어 여자가 걸려있다. 이게 뭔가요? 음. 뭔가 관제에 걸린 느낌이 나는데 음 배상할 일도 있고 이게 뭘까요? 이게 배상을 받는 거야. 배상을 받는가? 지가 배상을 해주는 거야. 음 뭔가 이 사람이 속은 속은 걸 수도 있고 속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가 속인 걸 수도 있고 음, 둘중 하나야 속거나 속이거나 음, 속거나 속이거나 이 사람이 여러분을 떠난 이유는 뭔가를 갖다가 어어그 자기나 그저기막그 저거 기생충에서 보면 네, 네. 기생충에서 보면 네개다 계획이 있구나. 이거 있잖아요. 어, 이게 이 사람이 계획이 있어서 간 거예요. 어, 계획이 있어서 갔다라고 봐. 계획이 있어서 갔는데, 그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관제에 걸린 것 같아요. 뭔지는 모르겠다. 어, 이게 실제로 관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하고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치. 뭐 먹은 걸 토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당해 가지고 어떤 자기가 배상을 받을 수도 있고 암튼 좀어 여기서는 좀 법적인 문제가 조금 걸린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네, 딱히 자세하게 나오진 않고 법적인 문제가 걸렸다 라고 나와 근데 이게 꼭 어떠한 그뭐 형사법 민법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어. 근데 이게 이게 봤을 이게 이게 봤 적에는 이 사람이 조금 당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좀 대책 없이 뛰어든 게 아닌가? 어, 조금 속은 것 같아요. 어, 속은 것 같다. 왜냐하면 왜은 이게 누군가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었나 싶어. 어, 어떤 세랍에 걸렸나? 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집어 쓴 건가? 그런 느낌도 들고. 음... 여러분들이 혹시 이 사람한테 그것 때문에 금전적으로 도와준 일이 있어요 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음, 혹시 이, 에,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금전적으로 도와줬나 라고 해서 아닐 수도 있지 어, 음, 그럴 수 있지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도움을 구했을 수도 있지 음. 좀, 내가 조금 안 좋아한 일이 있으니까, 좀 융통 좀 해줄 수 있겠냐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냥, 골치 아픈 일에 힘말렸다라고 보는 거지. 사람에 따라서 이게 경중은 있어요. 골치 아픈 일에 힘말렸다 그게 다 뭐, 뭐, 배상하고 그래야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까 흐름상 볼때 그런 사람도 있겠거니. 그래서 여러분한테 SOS를 갖다 쳤다라고 보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자꾸 멀어져 갈까 어쩌면 음. 아... 음. 왜요 라고 하면 아... 여러분 이 사람 얼만큼 좋아해요 어, 묻고 싶네 어, 얼만큼 좋아해요 여러분들이 이 카드에서 얼만큼 좋아하는 줄 알아야 내가 진실을 말해주지 <웃음> 아 이게 팩폭하는 거 실크드 어, 그래서 조금 더 뽑아봐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얼만큼인까진가 봐서 어 팩폭을 어, 어디 봅시다 음 이,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한테 SOS를 쳤을 수도 있어요. 금전적으로 좀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요. 어, 뭘, 이게, 이 사람이 어떠한 금전적으로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세팅을 갖다가 누군가하고 같이 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막 세팅에 걸려서 이 사람이 걸려든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그렇지만, 어, 이,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건 맞아.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쫄고 있거든. 쫄고 있다는 걸 봐선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같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이 했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어, 동조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뭐, 왜 동조를 했냐라면은, 자기 거를 갖다 찾기 위해서 동조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케이스는 많아. 왜냐면 지금 카드가 요만큼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 추측을 해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들한테 SOS를 쳤다라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걸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와주나? 말아야 되나? 어떤 그런 디, 에, 저, 가, 딜레마에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음, 어.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어. 좀순이 이 순수는 좀 그게 좀 뭐라야지? 감정적으로 순수하다 그래야 되나? 음. 착해. 착해. 그래서 이 꼬심은 잘 넘어가 어, 꼬심은 잘 넘어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을 한다라는 거지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만약에 진짜 이게 금전적인 문제여가지고 해준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어, 다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돌려줄 수가 있을까라는 거지. 어, 돌려줄 수가 있을까? 왜냐면 지금 이 사람도 그, 그, 지금 이 관제가 ING인 것 같은데?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게 이게 이게 그래 사랑하고 돈이 엮이면 응. 사랑하고 돈이 엮이면 이게 참 애매한 거야 이걸 받기도 받아야겠고 응. 돈이 꼭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cpr만 해줬을 수도 있고 응. 이게 뭘까요 어, 이 카드 정말 어렵네 음, 이 카드 진짜 어렵네요 음. 어디 봅시다 아니 왜 이런 카드가 나왔지 어 진짜 어려워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진짜 지금 급해 뭐가 급하게 필요한게 맞아 급하게 필요한거 맞고 지금 이 일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는게 맞아요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맞으니까 이게 급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막 나가는 게 아닌가? 어. 마, 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청해도 뜻대로 안달으니까 말을 막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급한 마음에. 어, 급하요 지금. 어, 마, 이, 이 사람이 머리를 갖다가 다 짜내는 것 같은데 음, 머리를 다 짜낸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음... 성급하게 결정하지는 말아요. 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좋으니까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어, 보고 싶은지는 모르겠지만 어, 조금 성급하게는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성급하게 생각하면 실수가 따를 수 있다라는 거지. 왜요? 라고 하면 은 뭔가 여러분이 모르는 흑막이 있어. 어, 흑막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라. 어, 이 사람 남편이에요? 어, 남, 남편 남 아니잖아. 어, 남편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둬요. 어, 왜 내버려 두냐. 돈 문제는 내버려 둬.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시 뭐 사랑을 하고 싶어서 못던 정을 나누고 싶어서 오는 거라면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자기가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어, 조금 저기 막 융통 좀 해줘. 이런 거면 노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지금 흑막이 있다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어, 흑막이 있어요 무슨 흑막이냐 그러면 은이 사람이 이걸 갖다가 혼자 하지 않았다 라는 거야 어. 혼자 하지 않았어. 뭔가가 어, 문제가 생겼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무슨 비즈니스를 했다면은 비즈니스상 어쩌 법적인 문제가 걸렸고 이걸 혼자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 이걸 동업을 했냐? 동업도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다른 이성이 있었다라는 거지. 어, 다른 이성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라는 거예요. 음, 이,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급한 마음에 진짜 막말도 할 수도 있어요. 어, 막말도 할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어, 같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그런 것 같아. 음, 정말 순수한 사랑이면 은 상관없다. 어. 다시 돌아와서 사랑하려는 건 상관없다. 그러나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도움이 금전적 도움이 필요해서 오는 거면 그건 일단 보류해라 라는 거지. 그냥 그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음. 만약에 정이 남아서 오는 거라면 오케이에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이 카드는 그래. 음. 여러분들은 어, 딱히 이 결정을 못 내리고 그냥 꼭 쥐고 있어. 혹시라도 이 사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을 못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여러분도 약간 집착이 있거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약간 감정의 기복이 있어. 여러분들이 울타리가 돼줄 사람이 필요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갖다가 못 내려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못 내려놓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거 다 상관없어. 다 상관없지만 음, 금전 문제만큼은 진짜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이 사람이 남편이 아닌데 뭐하러 도와주냐라는 거지 만약에 남편이 아니면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애가 있어서 애들 아빠라 그러면 음 여러분이 그 가능한 시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걸다 털어서 말고 이 사람이 이걸 갖다 도와줘서 들어먹더라도 내가 살아나올 수있 내가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이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이 사는데 지장이 있다 그러면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야 음 만약에 애가 있다라고 하면 애가 없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음 그렇지만 이이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그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누누이 말해요 어 누누이 말해 내가 타격을 입지 않을 정도 왜냐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서 해줄 것 같아 꼭 느낌이 어. 도와줄 것 같아요 마음이 약해서 어. 그렇다 할지라도 내 숨통은 튀어나와라. 이러는 거지. 내, 내가 챙길 거는 챙겨라. 내가 챙길 걸 챙기고, 어, 이거를 갖다가 도와줘도 나한테 데미지가 없을 만큼은, 어,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다면. 나는 솔직히 그것도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 아, 또이 사람이 또 이거 들으면 또 나한테 막욕포 뽑는 거 아니야? 니가 뭔데 이딸치으로 얘기? 나 당신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어, 뭐이 카드 이 카드 있는 사람이 뭐딱 당신 다, 당신 여자 하나야? 이, 이 사람 이 여기, 여기 몇 배, 수백 명이 있는데 어디서 욕하면 죽어. <웃음> 아 진짜. 아무튼 그래 어잘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 여기는 너무 카드 복잡하다. 어. 카드가 너무 복잡하고, 그, 감춰진 흑막이 있어. 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진짜 불쌍한 척 하면 마음이 흔들릴 거란 말이지. 윽박 지르고 뭐하고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사람의 작전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온갖 방법을 다 쓴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잖아. 그, 뭐, 그니까, 협박도 해보고 윽박도 질러보고 달래도 보고 불쌍한 척도 해보고 다 해본다라는 거지 음 만약에 해주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해주냐고 어떻게 돼 힘들어지지 어떻게 힘들어지는데요라고 이거 봐봐 지금 여기 이거 보여요? 어. 칼꿉, 칼, 칼밭, 칼밭에 강을 건너잖아.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랑하는 건 상관없지만, 금전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 금전, 니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한테 남을 것이고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줘도 여러분한테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거지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 이 사람 분명히 뭐 있어요 어, 뭐 있어 음? 진짜 없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진짜 없다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라는 거지 어. 아, 어디 봅시다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그옛 추억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그 이걸 거절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그치 냉정하게 못한다라는 거지 냉정하게 못한다 냉정하게 못한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여러분이 냉정하게 못하니까 어, 냉정하게 하, 여러분은 냉정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칼끝에 인정이 너무 많다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 굉장히 이사람에 여러분의 그 반응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지 음. 아 이거 결론 안 나네요 어, 결론이 안 난다 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음, 여러분도 모르겠다 모르겠으면 돈만 지켜요 그러면 돼 그러면 결론은 자동적으로 나 어, 돈만 지켜라 그러면 결론은 어, 알아서 흘러간다 라고 봐 어, 결론만 결론을 내릴게요 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익을 조금만 더 생각하라. 어, 왜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예, 여러분이 그 돈을 빌려줄 때까지 어, 계속 그런다, 어, 계속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음, 만약에 돈 문제가 아니라라고 하면, 어,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받아줘도 상관은 없다. 음, 돈 문제만 아니면 받아줘도 상관없다. 그러나 돈 문제면 아니 된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 이 사람이 지금 급하다라는 거죠. 음, 급하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만,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끊어내기는 조금 힘들수 싶어. 음, 그래서 하는 얘기예 그래서 결론이 안 난다, 이번 카드는. 그래서 조언을, 조언을 갖다가 지금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 아까서부터 지금까지. 어, 돈만 지켜라 왜 그렇게 돈만 지키라고 라 하냐면 은이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돈을 내주는 순간 어, 또 한번 뒤통수를 맞아요 어, 받을 길이 없다라고 봐 음, 받을 길 없어요 돌려받을 길 없다 돌려받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어,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한 대로 해요 왜냐면 이걸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안 내줘도 마음이 계속 찝찝할 거잖아 음. 찜찜할 까데 아, 타격 없다 그러면 괜찮지만 타격이 클클것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여러분도 살아야 되잖아요. 어, 이 개중에는 애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음,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아이는 지켜야 될거 아니야. 어. 뭐 애, 애가 없고 싱글이고 저그 정도 여유는 돼요라고 그러면, 그래서 저그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면 도와줘야지. 어, 내가 그런 내가 그래야 행복하겠다는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 내내 내 소중한 거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라 라는 거죠 근데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꾸 멀어져만 가는 사람 음, 매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 저, 저기 마아 이게 12월달이 되니까 음, 내용이 달라져 왜요 라고 하면 그달 그달 내용이 다르거든요 왜 12월달이니까 왜 다른데요 라고 하면 음. 12월 달에는 개 중에 사주에 따라서 형살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 그리고 이제 12월 달이 가면 12월 달에는 그 12월의 특성상 연말연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떤 육체적인 관계로 흐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어, 되게 많고, 어, 또개 중에는 어, 돈 문제에 얽히는 사람도 많고 어. 그리고 옛정이 그리운 사람들 많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다이나믹해 어, 이게 12월달이 자월이거든요 자월이 뭐냐면 쥐예요 쥐달이에요 어, 이렇게 쥐달은 쥐가 조금 만서 힘이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어, 쥐가 새끼를 되게 많이 낳죠 어, 쥐 새끼 되게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성 관련 문제도 엄청나게 생기는 게이 12월달이에요 음. 자, 어디 봅시다. 음, 이게 뭘까요? 음. 여러분은, 진, 여기는 진짜 그런 것 같아. 음. 뭐 그런 것 같냐. 뜬금, <웃음> 밑도 끝도 없이. <웃음> 어, 그냥 이나이소드가 나온 걸로 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어,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그리워요? 어 자꾸 멀어져 가는 게 싫어요 이렇게 아, 마음이 아픈데도 음 어디 봅시다 마음이 아픈데도 이 사람이 멀어져 가는 게 싫을 수 있지 사람의 정 이란게 있는데 이 정이 무서운 거예요 음. 정이 무섭고 여러분들은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음, 평정심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음 음, 상대방이 여러분만 같지 않은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상대방은 조금 그 사람은 냉정해요 어, 냉정하고 어, 냉정하고 어, 매력은 있지. 어떤 매력이, 이지적인 매력은 있지. 어, 선생님, 그 사람 이지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면 카드상에는 이지적이라고 나와. 어, 남자다운 면도 있고, 신중하고, 그렇다, 그렇다고 나와요. 어, 그렇지만 좀 말이 많다. 말이 많고, 말하는 게 얄밉게 말한다. 어, 개 어, 중에는 진짜 네 가지 없이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근데,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뭔데요? 라고 하면 기다려봐요. 이 사람하고, 어, 관계가 끝이 났다. 이 사람하고 끝난 것 같네? 음, 이 사람하고 끝났다. 그래도, 그 마지막, 그한 가닥 희망은 있었던 것, 희망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희망마저도, 어, 사라져 버린 게 아닌가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거는 이 사람이 조금 마당발 인가 음 마당발 인가 그럴 수 있지 어. 뭐 대인관계가 어. 좀 활발할 수 있지 주변에 사람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거지 나한테 쓸데가 있는 사람이냐 쓸데가 없는 사람이냐라는거죠 음. 음흠 이게 뭘까요 이 사람이 허허 왜 저게 됐는지는 알것 같네 음. 이 사람이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왜 힘드냐 라고 하면 은 어... <웃음> 여러분 감자, 어 감자, 고구마, 뭐 호박 어, 이런 거 싸잖아요. 어, 그런 건 싸다고. 어. 그러니까 흔하게 아무데서나 마켓 가면 늘 구할 수 있어. 그 감자, 고구마, 호박 없는 마켓이 없어. 어, 그렇기 때문에,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 모른다, 그래야 되나? 음, 흔하기 때문에 귀한 줄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또 집착하고 왜또 다른 문제예요? 어, 여기선 아직 집착이라는 카드는 비춰지지 않았지만, 어, 흔하다고 해서 싫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게, 너, 왜 내가 주변에서 이성들을 갖다가 쉽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 내 사람 귀한 줄을 모를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어, 그런 예로 든 거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나무인 일수 있어요 너무 쉽게 사람을 구하니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속 많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도 이 사람은 말을 안들어 음, 왜뭐 주변에 널린게 이성인데 널린게 이성이라 라는 거예요 음이 사람이 잘났어요 이렇게 널린게 이상인 걸 보면 음. 그런 거 같. 어그 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안나 무인이지. 음 맞아요. 음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뭐든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음 뭐든지 원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고 쉽게 쉽게. 음, 이게 뭘까요. 음 쉽게 쉽게 사, 생각한다라는 거지. 어디 봅시다. 이게 왜 이런 일 이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사라, 이사,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은, 그래, 마음은 좀 참, 진짜, 진짜, 내 마음에 검은 파도가 친다, 그래야 되나? 어, 파도는 푸른색 파도잖아. 이, 근데 이 파도가 밤이 되면 무슨 색깔로 보여요? 어, 검은색으로 부지 어, 이 검은색 파도가 친다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내 마음이 너무 너무 침체돼 있는데 이 침체된 와중에서도 계속 나를 갖다 가만히 두지 않고 이 파도가 계속 일렁인다 그래야 되나? 어 그런 거예요.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참남자다이 사람 철이 없다. 음, 철이 없어요. 음. 사람은 뭐 똑똑할 수 있어. 어, 사람은 뭐 똑똑해요. 똑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똑똑한 거하고 철이 없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지. 똑똑해도 철 없을 수 있어. 어, 그렇잖아요. 여기서 철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어떤 의미에서 철이 없다 그래야 되냐면 진짜 철이 없어서 철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함을 모르는 것에 대한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언제든지 자기는 할수 있을 것 같지? 아니야. 그 시간이 시간은 너무너무 공평해. 시간이 가면 늙거든. 자기가 늙는다는 거 계산을 못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거 너무 쉽게 쉽게 얻어지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멀리 내려보지 못한다라는 거지. 이런 부분에서 철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이 여러분들이 이이 이 사람을 갖다가 좀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좀 이렇게 딱 흑백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그게 지금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왜 어려운 상태가? 이 사람이 제가 봤을 적에는 음 아이고, 금전적인 문제도 일으켰다라는 거지. 무슨 금전적인 문제요?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하고. 얽혀가지고 어, 금전 문제도 일으켜가지고 그 소문이 다 나한테 들어온다라는 거야 음. 근데 왜그 소문이 들어오는데 왜 여러분들이 왜 괴롭냐라는 거지 음, 어쩌면 이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뭐꼭 이름을 도용하지 않아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 내가, 어, 걔도 그랬어. 어, 걔도 그랬어. 어, 우리, 우리 파랑새도 좋다고 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거 하자 해서 금전적인 주변, 그리고 내가 참 친한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문제를 갖다, 금전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닌가 싶어. 어, 이 사람이 똑똑하거든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뭘 뭔가, 뭔가를 갖다가 잘할수 있을 거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은 이 사람한테 익숙한 일은 아니에요 이 일은 이 사람이 늘 해오던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거라는 거지 언, 어떻게 문제가 됐냐 라고 해서 어떤 이익을 분배하는 문에서 이 뚜껑을 오픈했는데 이게 안 됐다 라는 거예요 음.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어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 어 대박 기회라고 그래갖고 어돈안 받고 무료로 뭐 상담 뻥튀기 상담해 주는 거어 요만큼 넣어서 이만큼 해드려요 무료 상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지 그니까 여러 사람의 그것도 여러분이 아는 사람일 것 같다가 어. 어, 어, 들러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는 아니에요. 음, 그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사람이 뭘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팔아서 해가지고, 어,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야, 저기, 만헤미야헤미야 해미야. 야, 그, 저, 니네 남자, 쟤, 어디서 뭐 하고 다닌다? 어, 쟤 어디서 뭐 하고 다닌다 해서 구설일 때문에, 어, 괴로울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음, 세 가지 확률이 있어. 근데, 가장 확률이 높은 거는 아까 처음에 말한 1번 어. 솔직히 그렇잖아 음. 생각을 해봐요 어, 그냥 나랑 헤어진 사람이 어디가서 뭐하든 그게 뭐가 상관이 있어요 어, 그렇지만 이 사람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사람이 어디가서 뭐하고 들어오는게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거지 어, 그 야걔 어디서 누구랑 모텔에 들어가는 거 봤대 뚜껑 열리는 거지 내, 입이, 내 이름이 그냥 동네 사람들이 입에 막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은 불안해요 어, 불안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 저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좋으니까 이걸 받겠죠 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도 좋으니까 어. 그 댓글들 보면 어, 그런 거 그런 거 많아. 거짓골이 돼도 좋으니 돌아와만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돌아오길 바래. 옛 연인이. 응. 어, 이 사람은 어, 진짜로 거짓골이 되면 돌아올 수 있어요. 음, 거짓골이 되면. 어, 진짜로. 근데 이걸 좋아해야 되는 건가? 어. 거짓거릴 때도 어, 이 사람이 어, 맞아. 이 사람이 돈이 떨어지면 어, 돈이 떨어지고 어, 거지가 되면 들어와.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 갈 곳이 없어. 돈다 떨어졌는데 어딜 가겠냐고. 이 사람은 돌아와요. 돈 떨어지면. 음,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요. 언제까지 지켜보냐라고 하면 진짜 완전히 거짓골이 됐을 적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적당한 거지 말고 완전 상거지가 돼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적당한 거지가 되면은요. 어, 개벌은 남못 준다고 또 일을 저질러. 어. 그러니까 거지꼴이 돼서 돌아와도 완전히 거지가 돼서 어, 아무 일도 못 벌리고 그냥 그 저기 막 나한테 충성하고 살수 있을 적에. 어. 만약에 어정쩡한 거지로 돌아오면 또 겨나가요. 어, 또 겨나가. 그러면은 돌아올 의미가 없잖아. 근데 선생님, 그렇게 거짓, 아마 그 적당한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안 받아줘서 다시 가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아, 그러면은 진짜 거지가 돼서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와, 아, 그거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음, 진짜로 할 말이 없어. 그렇지만 적당한 거짓꼴로 돼서 돌아오면은요. 또 문제 일으켜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 돼. 음, 진짜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몰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때는 꾸그리고 살 수도 있어요 음 맞아 음, 그때는 꾸그리고 살수 있다 완전 거지가 돼서 돌아오면 그때는 이 사람이 몸도 안 좋아 어, 몸도 안 좋고 어, 너무 이렇게 너무 이런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해가지고, 뭔 데다 에너지를 소비했냐? 쓸데없는 것들. 여자, 이성 문제, 아니면 금전 문제, 막 이런 것들. 어, 여, 이 여자 때문에 금전 다 털렸거든. 어, 남자가 본다면 이성 때문에 금전 다 털렸거든요. 어, 그래서 완전히 다 털려서, 어, 그리고 몸에 기운이 쫙 빠지면 그때는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여러분에 대한 이 사람은 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은 있다. 어. 그런데, 만약에, 어, 선생님, 저 그렇게 돌아오면 싫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 돼요. 어, 안 받아주면 그냥 끝나, 거기서. 어, 그렇게 알면 되고. 정말, 맞아요. 완전히 거짓거, 어, 저기, 저기, 뭐, 찬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음, 맞아. 끝나는 거 나오잖아요. 이거 두개 나오면 확실히 끝나는 거 알죠? 하나만 나오면 안 끝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야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어. 그니까이 사람의 마음이 그래 정말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면 이 사람을 받아줄 수 있겠냐라는 거야 어~ 그거는 그때 지금 심정에서는 진짜 거짓골이 돼서 돌아오면은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죠. 어 근데 진짜 그 세계가 가면, 그때 가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지 지금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마음 지금 마음 어 그때 마음은 그때 가봐야 안다라는 거지 이사람이 진짜 거짓골로 진짜 병 들어서 오면은요 여러분이 노해요 그렇다니까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도 돌아오면은 받아줄 것 같죠 안 그렇다라는 거야 어디 봅시다 어 이렇게 해서 끝나, 끝난다. 음, 그러면은,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돌아오면 받아줄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 것도 봐줘야지. 어, 어디 봅시다. 음, 거짓걸로 돌아오면. 음, 받아주는 사람도 있겠다. 라고 싶어요. 와, 꼬르륵 소리 오래간만에 크게 났네. 음, 제가 이 꼬르륵 소리 안 나게 하려고. 너무 많이 먹었더니 자꾸 살이 쪄 가지고 이제 다시 꼬르륵 소리 날 거야 나도 몰라 나도 이제 뱃째 어떻게 할수 없어 이제 뱃째자아자 아, 자, 어떻게 네 맞아요 거짓골이 돼서 끝나는 사람 있고 아, 받아주는 사람 있다 두 갈래로 나눠진다 이거 따로 본 거예요 그래서 끝난 거예요 어? 끝나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왜 받아주는 사람이 있냐라면 이거는 인연이라면 인연이고 악연이냐면 악연이지. 내가 전생에 이 사람 속을 그렇게 쌓겼나 보지. 그러니까 이생에서 어 이생에서 이 사람한테 빚을 갚나 보지. 그래서 생각은 해요. 정말 받아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여러분들이 그 깊은 생각에 빠진다. 아까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깊은 생각이라고도 뭐 약간 갈등이지. 내 마음에 어떠한 그 확신란 어떠 받아주겠다. 안 받아주겠다. 이런, 그, 게 없어. 그게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갈등이 너무 심해야 되니까, 이, 내, 그,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이, 보호장치가 탁 펴지는 거예요. 보호장치가 탁 펴져가지고, 그냥 쉼에 들어간다? 어, 이 쉼은 뭐의 쉼이냐? 뇌가 쉰다, 쉬어버린다는 거지. 어떠한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쉬어버리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 너무 이걸 갖다가 어 저기 뭐예스오너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왜냐하면 은이 사람이 거짓 걸로 내려돼서 들어올 때는 그래도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일 거잖아요 지금 마음하고 좀 틀릴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지금은 받아 줄것 같아도 갈등은 된다라는 거예요 어, 갈등이 조금 깊어 음, 여기는 갈등이 조금 깊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이 사람에 대한 집착이나 아쉬움들이 너무 크다라는 거지 응. 집착이나 아쉬움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람 그 이것도요 내가 기다린 시간에 비해 이거 기다린 것도 안에 공들인 거거든요 공을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온 꼬라지가 그지꼴로 어, 여기저기 몸에다 파스 붙이고 왔어 어. 그러니까 내가 이 들인 공도 허무하기도 하고 어. 그렇다고 내가 이만큼을 기다렸는데 내려놓기도 뭐하고. 저 인간 꼬라지를 보니까, 아, 진짜 기도 안 차고. 그렇다가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받아줘야 되이 사람을 받아주면 내 앞길이, 어,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내가 자동으로 우산이 딱 펴져가지고 나를 나를 보호해버린 거지 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변해요 선생님 저는 안 변할 수 있는데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봄에 꽃이 활짝 펴 활짝 피면 이 꽃이 영원할 것 같죠 꽃도 그렇게 생각해 내이 아름다움은 영원할 거야 벌이 막 날아와 평생 날아올 것 같죠 아니에요 여름 지나서 꽃 지고 그럼 벌안 날아와 어, 가을 대봐, 입다 떨어져봐. 어, 저기, 막, 지저분하니까 잘라내지. 그런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죽어가지고, 겨울 내내 그, 눈보라 다 맞고서 다시 꽃이 안필것 같은데. 봄 되면 다시 꽃이 피잖아. 그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계절과 같다라는 거지. 지금은 내가 이 사람을 갖다 죽어도 못 내내놓을 것 같아도, 그때 가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응. 그러니까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거야. 음. 응. 이 데빌 카드가 뜨는 걸 제가 전에도 그랬어요. 되게 안 좋아한다고. 이거는 이성이 마비되는 거거든. 어.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자동 그 보호 시스템이 탁터져 버린 거야. 그 우산이.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 이, 이 지금 이 카드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뿌리를 뽑아줄 생각이야. <웃음> 이게 진짜 ing만 아니라면 어, 결론이 나겠지 어디 봅시다 그래서 그때 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때 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뭘까요 그때 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아 이거 왜 이러죠? 그때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왜요? 선생님 조금만 기다려봐 음.. 그때가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가면 여러분이 그때가면 여러분이 지금의 마음하고는 조금 달라져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저쩌고 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때 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달라진다. 어, 어떻게 달라지냐라고 하면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것들은 많이 없어지고 여러분이 사회생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참 어, 여러분들이 많이 밝아진다라는 거지. 밝아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뭘까요?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어, 치근한 마음이 드는 것 같아. 어, 그때도.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도, 지금은 이런데, 그때는 이 마음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 마음이 크지는 않지만, 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한테, 음, 누군가 생기는 게 아닌가 싶어. 그때쯤에. 어, 이 사람이 돌아올 때쯤에. 어, 그래서 이, 이걸 이 갖다가 새로 지금 새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떠한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게 아닌가 어, 이게 뭐지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내가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만큼 기다린 시간이 있잖아요 기다린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이 인생을 다시 새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라는 거예요 음, 브레이크가 걸린다. 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감정을 택할 것 같아, 그때 가서. 음, 이 사람을 안 택하고, 지금은 어떤 꼴로 돌아와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가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새로운 인스 새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지 않나. 이게 딜레마에 빠지긴 해요. 그때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이 꼴을 보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기적이 돼서 내 행복을 찾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네 3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발을 동동 굴러도 어, 자꾸 멀어져만 가는 인연 어, 매달려야 할까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어디 봅시다. 어디 보아요? 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아. 음. 아, 헛발질했다. 싶은 거예요. 음. 왜냐? 그러면은, 권태기가 온게 아닌가. 음. 권태기가 왔다. 권태기가 와서, 어. 쌍방이 서로 냉정해진 게 아닌가 어, 옛날에 그 뜨거움은 다 없어지고 어, 서로 너무 어, 냉정하다 어, 냉정함만 남아서 어, 날카로운 말만 오고 갔다라고 봐 날카로운 말만 오고 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런 거지 야 너만 여자냐 너만 남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너 아니면 어디 뭐 저기 할때 없을 거 같냐 뭐 이런 식이지. 음 그래서 그래. 뭐. 야 저기 막 뭐. 나도 너 아니어도 먹고 혼자 스스로 먹고 살수 있고. 뭐 누구는 뭐너 아니면 먹고 살수 없대. 어, 서로 이러는 느낌. 음 입대 거. 아이고 너랑 나랑 저기 시간이 아깝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음 그러나 어. 그렇게 하고서 멀어졌던 사이지만. 이게, 어, 그리워, 어, 그리워지는 건가? 아니면 이게, 어, 생각이 많은 건가? 생각이 많다. 어, 이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완고했었고, 되게 못됐고, 진짜. 와, 어쩌면 말을 갖다가 저렇게 하지? 어, 그러면, 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니? 너도 만만치 않아. 어. 어야 어, 무슨 누가 누구를 갖다가 저기 막 디스를 해. 지금 네가 나 디설 군 번이야? 뭐 이런 거지.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이 조금 말이 어 처음보다는 조금 덜 날카롭다? 어. 왜 그러냐라는 거지. 왜 그러냐? 음. 막 승질내고 입에다 개거품 부는건 있어도 어 말이 조금 더어 순화됐다라고 봐. 그게 순화된 거야, 그러면. 우이 사람 성격에선좀 많이 순화된 거지. 음. 이 정도 했으면 많이 한 거예요. <웃음> 이 정도가 많이 해요. <웃음> 카드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 카드상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 어디 봅시다. 음 이게 그런 것 같아 이게 주변에서 계속 볼수 있는 사이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체면일, 체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나중에 말해줄게요 왜냐하면 카드가 더 나와야 돼음 이거를 해석하려면 계속 그런 상태로 둘이 있다라는 거지 완전히 냉전 중 헤어지지도 않고 어 헤어지지도 않고 냉전 중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음 이게 이게 주변 사람들하고 여러분이 공식 커플이거나 어 공식 커플이거나 부부였거나 아니면은 동거 중이거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가족이 다 알고 어 너무 여러분들이 커플인 걸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어 그런 커플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헤어지지도 못하고 서로 지금, 서로 디스 하는 거지. 감정이 그냥, 어, 이제 너하고 나는, 어, 너무 빤해. 너무, 아, 눈빛만 봐도 알아. 어, 쌍방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 냉전이 조금 길어지는 게 아닌가. 그 상태로 간다라는 거죠. 음. 그럼 선생님, 어떡해요? 라고 하면. 어디 봅시다. 어디 봅시다. 이게 뭔가요? 음. 여기는, 조금 대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 어, 대화가 부족하다. 너무 서로에게 비수가 될 말들을 골라서 하는 게 아닌가. 어, 조금 대화를 갖다가 좀 이게 여러분들 처음에 처음에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음, 서로 음, 서로 주도권 싸움하기 바쁘다라는 거예요. 어, 여기는 사랑의 대화가 필요해. 어, 여기는 사랑의 대화만 있었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가지, 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해볼 만큼 해봤어요 그치 솔직히 우리가 그래 여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꽤 그래도 오래된 관계야 어, 오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도파민이 면뭐 분비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음, 조금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좀 스타일을 변해봐요. 집안의 가구도 좀 배치들 해 바꿔보고 이불도 색상도 바꿔보고 내 스타일도 좀 바꿔보고. 어, 좀 그럭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맨날 먹는 밥상보다는 가끔씩 신선한 뭐 다, 다른 소재의 밥상을 갖다가 하는 것도 좋지.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긴 너무 익숙해서 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볼 거다 해봤어요, 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래. 여, 여자, 여자든 여 남자든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을 때는 노력을 엄청나게 해요. 어 노력을 엄청나게 하지만 이 서로 식어졌을 때는 쌍방이 노력을 안 하고 아, 네가 이러니까 안 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안 하니까 서로 쌍방을 탓하기 바쁘다라는 거지. 어,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도 끝까지는 노력을 해봐야지. 언제까지요? ?라면 이 사람하고 같이 가는 나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이거 무슨 그 명언이에요. 어, 명언 중에 하나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놈이 그놈이라는 거야. 어. 이, 남자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음. 이 저기 막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이끌렸을 적에 아니면 이, 여, 여러분이 이 사람에게 이끌렸을 적에는 그만한 매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음. 그만한 매력이 있었으니까 이끌렸을 텐데 왜 지금은 왜안 이끌리냐라는 거야. 음, 그건 뭐, 호르몬이 끊겼으니까, 호르몬이 끊겼다고, 어, 저기, 뭐, 정이 없어지나요? 그나마, 그동안 나눴던 정? 그건 아니잖아. 음. 어디 봅시다. 왜 그렇게 말하냐라고 하면은, 음. 여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뒤에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노력을 해도 되는데 해도 해도 안 되니까 해도 해도 자꾸 실망스럽고 결과는 음, 자꾸 마이너스로 나니까 음, 여기는 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인 것 같아. 무슨 복합적인 문제냐라고 하면 해도 해도 안 돼서 여기는 좀 금전 문제로 헤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뭐 무슨 금전적인 문제냐라고 하면은 하는 일들이 대체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낸기지 않고서 다 이렇게. 망가진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잦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들 사이에 사랑에 대한은 없어지고, 맨날 흘러가는 대화가 그 뿐이니까, 아이, 제 야, 진 저기, 막, 어. 응,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의미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서 이거 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미로 본 거예요? 난 그걸 그냥 재미로 봤을 수도 있잖아, 응. 어. 만약에 재미로 봤다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뭘 매달려. 어, 매달린다고 될것 같진 않은데, 여기는. 왜요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매달린다고 되진 않잖아. 어. 이 사람은 자기가 해, 자기가 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이 사람이 뭐, 윽박 지르거나 이러면은, 따라오기는 해. 어. 시끄러워서 그렇지. 어. 여러분도 소리 지르면 따라오기는 해. 어. 잔소리가 많아서 그렇지. 어. 쌍방이 좀 말을 안할땐또안 하는데 또할 때는 또 쌍방이 다 그렇다라는 거야 어막아 이거 좀 빨려서 안해 그러면 아 투덜투덜 거면서도 쌍방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투덜거리면서도 한다는 거야 둘다어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뭐 일에 일을 하다가 어떠한 일에 부이 쳤을 적에 어 그냥 아 네가 그네뭐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내가 나 혼자 좋다고 그랬어? 너 너도 좋다며. 그래서 한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라 거지. 음.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어, 뚜껑 열려서 간것 같아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어, 남는 것도 없고, 아유, 씨, 더, 더, 더 나가서 무엇 할이요? 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간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떠나고 보니까, 어, 떠나고 보니까 약간의 미련이 남는 거지. 어, 미련도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 미련이 남는다라고 봐. 음. 아, 어디 봅시다. 뭐. 돈도 없고 어, 여러분이 돈이 없을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뭐 하다가 일이 안 돼가지고 돈도 없고 어, 돈도 없고, 어. 아 저기 막 자꾸 그런 거 갖고 말을 하면 싸우게 싸우게 나돼요 결론이 안 나고 음, 결론이 안 나고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있는 거 같아. 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을 갖다 후루 떠났어도, 으, 싫어서 떠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 여러분들이 싫어서 떠났다 보지는 않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쌍방에다 어느 정도 아쉬움은 남는 것 같아. 음, 아쉬움은 남는다. 여러분도 아쉬움, 아쉽다라는 거지. 쌍방이다 선생님 전안 아쉬운데요 라고 하면은 그거는 나도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카드가 아쉽다라고 나오는 걸 어떡하겠어. 음. 너무 그러, 그런 마음도 없지 않다라는 거지. 아 내가 그냥 너무 성급했나? 어 성급했나? 내가 일을 갖다가 성급하게 처리했나? 나는 이런 마음도 없지는 않다라는 거야. 음. 어디 봅시다. 맞어 여러분들이 조금 후회하는 것도 있어 막막 어, 뭐막 되게 크게는 아니어도 아 내가 그때 너무 했나 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일을 했나 라는 마음은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아직 카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딱히 이 사람이 돌아오기를 갖다 막 간절히 바라고 그런 건 없고 아 일단은 일단은 그런 거지 그냥 좀 어지러운 것좀 것 정리 좀 하자. 정리 좀 하고, 그게 뭐, 뭐, 낼거 내고 하고, 앞으로 뭐, 내, 그렇게, 금전 계획 같은 거 같아. 있잖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하고,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이 격양된 감정들, 이런 거, 그리고 이 사람을,한테 했던 말들을 갖다 좀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좀 생각도 해보고, 정리도 해보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갖다가 가다듬고 있는 게 아닌가 음. 어디 봅시다 이게 뭐죠 이 사람이 오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 시작하는 건가 음.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네 음. 돈도 없고 의욕도 별로 없고 어, 이 사람도 그렇고 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어, 문제도 있고 무슨 무슨 문제냐 뭐 고지서 뭐 체납 미체납된 미, 미, 미 미미 것들 어, 그런 것들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어, 고지서 밀려가지고 아 그런 것도 머리도 아프고 겸사겸사 어, 겸사. 음, 다는 아니에요 어,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꽤 될, 되지 않을까 싶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다려봐요. 여기는. 어? 가만히 있어요. 왜, 왜요? 왜 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은 그냥 지가 좋으면 올 거예요. 어, 좋으면 온다. 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 팔랑기여 가지고 그런거는 별로 없어 어, 그런거는 없고 어, 이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어, 팔랑기는 아니야 어, 막이 여자가 꼬신다고 휙가고 저, 저 여자가 꼬신다고 휙가고 남자 같으면 이 남자가 꼬신다고 휙가고 저 남자가 꼬신다고 휙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있으면 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하고 헤어져가지고 뭐한 일도 안돼 왜냐하면 그게 주머니에 돈도 없어. 고지서 밀린 게이 사람인지 여러분인지 모르겠지만 둘중 하나는 고지서가 체납돼가지고 언제까지 안 내면 끊음 이런 거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음. 어디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이 사람이 힘들구나. 어, 이 사람이 힘들어요. 어, 많이 힘들다. 여러분하고 헤어져서 그닥 행복하지도 않고 뭐 딱히 뭐 한눈 판 것도 없. 한눈 팔 정신도 없다. 이 사람은. 어,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다. 어,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알뜰살뜰한 데가 없지는 않아요. 자기도 아낀다고 아끼는데도 안 된다라는 거지. 어, 아낀다 그러는데도 아끼 잘안 어, 된다. 아마도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돌아올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 싶어. 음. 다야 그렇게 습니까 많은. 단은 아니에요. 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저는 확률 좋은 쪽으로 리딩을 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선생님 된다 그랬는데 왜안 와? 좀 기다려 봐. 뭐 이게 다 왔다 뭐 내로나. 어 시간이 걸리지. 음. 그렇다고 단은 아니니까. 어 왜냐면 이게 어, 저기 뭐 100%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제네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음.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갈수록 생긴다. 그리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어. 이 사람이 까칠해진 것도 살 사는 게 힘들고 빡빡하니까 까칠해질 수 서로 사는 게 힘드니까 까칠해지고 빡빡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책이 주고. 이 4번 카드는 음 그냥 가만히 있어봐요. 이 사람하고 혹시 헤어질 때 매달려봤어요? 어, 한번 매달려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 지금 매달릴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지금은 아니야. 때는 이미 늦었어. 어. 헤어졌을 때 매달렸어야 돼. 딱, 바지가량에딱 잡고. 왜요? 라고 하면 은 그게 그 사람한테 각인으로 남거든. 어. 만약에 어, 여러분들 기억해요. 헤어질 때 혹시 모를 보험을 들어. 그보험은 뭐야? 한 번은 각인이 될 정도로 매달려 본다. 어. 이것이 매달림이다 싶을 정도로 딱한번 굵고 짧게. 응, 음, 그러면은, 이사, 그 사람이 만약에 안 됐을 때 돌아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어, 이거는 기억해 두고 있어요. 어, 만약에 진짜 저기다. 지금은 안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음 그냥 만약에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뭐푸사나 이랬던 거 푸샤나 이런 거이 사람하고 같이 간데 있으면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살짝 너무 자주 바꾸지 말아요 저부 자주 바꾸면 또 그게 역효과가 나어 역효과가 나니까 지금쯤 슬슬 어 슬슬 여러분이 보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하나 올려놓고 기다려 반응을 어 반응을 기다리고 왜냐하면은 어, 상대방이 오고 싶어서 와야 이 관계가 오래 가요. 어, 내가 매달리는 것보다는. 어, 이 사람도 슬슬 그립다라는 거지. 어, 그러다 안 오면 어떡해요? 어, 매달려서 올 사람이라고 하면요. 은안 매달려도 와. 음 그리고 여기는 좀 오래 사귀었잖아 오래 사귀었기 때문에 한 번은 연락이 온다 그러면 그때 어, 잘 지냈냐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말해서 좀 구슬러 구슬러 어, 구스르면 된다라는 거지 음 어디 네, 봅시다 맞아요 어, 이 4번 카드는 그래도 나쁘지 않네 왜왜 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냐라고 하면은 어 맞아요 연락 와요 기다리면 어 기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바람둥이도 아니야 보니까 어 쌍방이다. 어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헤어져 가지고 딴 한눈 안 팠어요. 남자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한눈 안 팔았어. 왜 먹고 살게 힘는데 무슨 저기고 이 사람은 여러분 어,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4번 카드는 그냥 기다리면 연락이 올 거예요. 그때 툴툴대지 말고 밥은 먹고 다니냐 어. 김치찌개 해놨으니까 와라, 어, 이러면 돼. 구, 다, 다른, 막, 막, 뒤, 뒤통수에대고 잔소리 하지 말고, 그러게 네가 어? 그렇게 가면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잘 되길 원하면, 어. 저기, 막, 김치 끓 그레,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와서 먹고 가, 뭐라든가. 그럼 김치찌개 와서 먹고, 먹으면 가, 이게 아니라. 저기, 막, 저기, 맥주 있는데 마실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하라고. <웃음> 암튼 일단은 김치찌개를 유인을 해. 그 다음에 맥주를 먹여. 그렇게 집에서 재워. 그럼 끝난 거야. 알았죠? 네, 4번 카드 리딩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